패플에서 <놀람> <할 뻔했어>, 진짜. <떨> 반갑습니다. 행복해. 올리브영입 잘려보다가. 아침에 시발장도 벌써 세번샀잖아 <놀람> 아니, 한번샀어세번샀잖아 <놀람> 아, 그 방구구나. 다매혀있어왜 분날 들어 가시나? 여러분, 하이영. Hello, everyone. My name is t o k i a and I. 오늘 부산 이틀째인데. Let e w s go to the. 얘가 못뭐 쓰는지는 그냥 귀찮아서 안 할게요. 그냥 제 것만 봐주세요. Let's go. 자, 그럼 저는 선크림 먼저 바를 건데요. 안우아 제품 보내주셨는데 너무 좋아. 진짜 한번 발라볼래? 뭔데? 화잘먹 선크림이야. 진짜 촉촉한데 유분이 없어. 이거 뭐 노출 의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단순 선물 보내주셨거든요. 발라봐. 진짜 쫀쫀해. 나 선크림 유목민이야 지 이거 진짜 좋아. 발림성 어때?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것 같지? 오, 약간 좀 움춥단 느낌? 그래,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, 여러분들. 어성초 성분이 있어서 진정 효과도 좋고, 화잘먹 선크림이야. 파운데전선 쫙쫙 잡아먹어, 이 새끼가. 아, 발라보니 알겠다. 그래. 괜찮지? 근데 향도 거의 없어. 어, 그러네? 응. 보내주셨는데, 진짜 다 쓰면 내가 살 거야. 너무 너무 팍팍 들었어? 응. 아이고, 여리여리. 야 작년 부산 브이로그에 올랐던 멤버 그대로또 만났거든요. 너도 술을 먹어서 개부술 때문이 아닌 것같은데 컨실러 작업 들어가실게요. 그냥 드센, b e 베이지 컬러로 수염 짜고 이제 진짜 레이저를 진지하게 쏠려고 생각 중이에요. 한 번도 생각이 없 나? 응. 음, 레이저 제모해야겠어. 맨날 면도 상처나고 흉터나고 다비어 좋다 하더라. 아, 바 음. 인중이랑 턱주관 조자 조자! 여행 올땐새 퍼프 필수신 거 아시죠? 음, 음, 배경이 너무 맛있어. 경이 너무 예쁘죠, 여러분? 여름 느낌. 야, 이거.. <웃음> 이거네! 담배 쩐내나고 좋네, 현지야. 담배 쩐내나니어저 <웃음> 필터 청소를 해야겠다. 야. 갑자기 그 건조함을 느끼시네. 크림 바르라고 했잖아. 아니, 눈깔. 음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우리 사진 찍으러 가요. 뭐 인생 네컷 아니고 스튜디오 빌렸어. 어. 스튜디오 가서 근데 예약을 안 했다는 점. 우리가 이런 인간들이에요. 장난 아냐? 아니 부터는 아니 시발 언제 어떻게 밥 먹고 밥이 또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고. 밥이 <웃음> 무슨 식장이야? 몇 <웃음> 시에 끝날지 몰라? 걔물 샥물광 세미 해, 세미 매트 세미 이 세미 너무 물광이면은 야. 하이라이트 쏘면은 야. 파우더 그래? 처리할게. 어 그래 그렇게 해. 어 어떡하지? 음, 몰라. 냅다 갈겨. 갈겨 보노. 로맨페어워터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25한통다 써가지고 지금 23호도 샀어요. 근데 커버력이 좋도 없다는 아니. 아, 뭐야? <웃음> 커버력이 좀 없.. 어 <웃음> 이야 물광 좋대 커버력은 없는데 광에지지 이거. 와, 그러네. 어디 거야? 로맨 이거 진짜 좋아요. 로맨? 아 이거 어좀 들어갔던 것 같아. 너가 진정 진짜 화장실에서 자고 싶구나? 저내화장실에서 잤잖아요 여러분. <웃음> 저기 <웃음> 침대 독차지했어요. 상점만 향요 침대에서 그냥 광고 좀 낚이면서 존나 펼퍼했어 진짜 <웃음> 근데 진짜 나 아침에 내 방구에 내가 내가 깼어 웃긴다니까 내그전에 살짝 깨가지고 들었다봐 같이 나나 아, 나 요즘에 방구가 응? 이게 아니야 아, 존나 심해 오빠 브라락! 아 제가 겟레디민 너무 오랜만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루나 컨실러로서 굉장히 유행을 계란을 했었던 그런 제품으로서 저는 브라이트 색상을 쓰고 있거든요 브라이트브라이트 <웃음> 야, 개 물광 아니야, 진짜? 그냥 길. 기... <웃음> 어머! 어쩐, 이게 뭐, 게 만지면 이게 막 <웃음> 진짜 어졌지될것 <좋지? 웃음> 같아. <웃음> 그러면 이거 광. <웃음> 아 사진 찍으면 진짜 개 물광 피부 적대기쁘겠다또 우리가 싫어하는 개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? 오늘 벌써 2 1도예요 오늘. 원래 그 쿠션 전에 컨실러지 않아? 하고 한번더 해. 아, 더한번 더? 더. 왜시 10이에요? 한, 저는 물어본 거 이렇게? <웃음> 패션. 나는 진짜 일하면서 나한테 컴플레인 들어온 적 없어. 진짜 구라 안 치고 여러분 저올리면 일하면서 오히려 일 너무 열심히 한다 잘한다 소리 들었지. 그치. 아 진짜로. 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은 없어. 이 사람이 일을 개 잘해요 진짜. 올리면 내가 한번두 번인가 한번놀러봤잖아 응. 음. 갈 때마다 직업 정신이 어쩜 그렇게? 찰하지 나. 전국에 있는 올리브영 탑5발야될것 같아 그냥. 5라니. 탑 1? 당황하지. 반갑습니다 행복해. 잘려 보다가. 팔레트 안내 해 주셔야죠. 예의 없게 바로바로 바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. 하려고 했습니다,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. 자, 이걸 제가 이번에 산 제품인 걸랑요. 웨이크메이크 서포트 블러셔 아이팔레트 코카 블러링이 색상입니다. 저는 파우더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네. 또 사진 찍는데 또 너무 물광이면 또안 되시거든요. 눈썹, 눈, 그리고 이마 외곽, 이마 중앙은 남겨주겠어. 그리고 얼굴 외곽, 쉐딩 들어가야 되니까. 외곽 조져줄게요. 야 벌써 40분이야 어떻게나 20분 만에 끝낼 수 있어. 나도야. 그래도 말 시키지 마. <웃음> 얘가 이래요 여러분. 우리 네살 차이 나거든요? 싸지가 없어. 근데 궁합도 안보는네살이다 어, 어떡해. 식 언제 올릴까? <웃음> 계속 있지 <웃음> 저 이거 뺏을 거예요. 왜요? 그냥 요 봤어요. 파우더 처리 너무 많이 좀있다또 수정 화장할 때 알지? 힘들어 힘들어. 어 쿠션 뭐 오히려 딱죠 그냥? 그래. 근데 요즘 팔자주름이 너무 심해서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 생각 대박 한 번. 맨날 웃고 다녀서 그래. 대박, 대박 한 번. 어. 에스쁘아 브로우로 그려줄게요 그냥. 진짜 눈썹 그려본 적이 없어서 원래 찐해가지고 우리 아빠 데려서 우리 아빠 차양합니다 아, 아, 아버님 아빠가 친구다? 막 박조개 독서실 메이크업 생각나서 선글렛 댐말 시키면 안 된다면서 맞아 <웃음> 진짜야 야, 진짜야. 아, 야, 야. 진짜 아 어. 진짜 절대 말하고 어, 몰아 유명해지도 몰랐잖아 그 영상 자체도 어게 벌써 4년 전이야? 19살 아 <웃음> 씨가 너무 빠지지 않냐? 어떻게 4년 전이지? 너 스물일곱 금방이다? 아안할거 <웃음> <안 웃음> 같지? 오빠도 4년 전에내 나이였다 지금 아 <웃음> 지네 내 열아홉 살때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때 진짜 어렸지 솔직히 지금도 어려 당연히 어리지 남들이 볼 때는 준다 지랄하고 잡바던 애라고 생각하거든. 마흔 살까지는 애이고 그 이후로는 어른이야. <웃음> 눈썹 이렇게 그려 줬고 여러분들 내 눈썹 그대로. 어나 너무 배고파 브로우 마스카라 이거 마스카라 픽서인데 이거를 브로우 마스카라로 하거든요. 이번 올령쓸때 샀어요. 올쓸 때. 어, 나 브로우 마스카라 있나한번 그거 써봐봐. 어? 에코널 라미코 선생님. 그래. <웃음> 야. 괜찮아? 응. 조금만 더 해봐. <웃음> 그래. 오 여러분 이거 고정력 좋다. 클리어 차콜. 이게 결 살리는 데가 최고야. 솔직히 말해서. 그런 거나 <웃음> 이런 거 너무 좋아해. 그래, 내가 괜히 샀겠어. 왜야, 10분 남았어. 뭔 소리야, 나똥똥 똥도 써야 돼. 아침에 씨발 똥 벌써 세번 샀잖아. 아니야, 한번 샀어. 세번 샀잖아. 아, 그 방구구나. 다맺혀 아, 있어. 이제 쉐딩 들어갈게요. 쉐딩, 야 이거 개소름. 나 맞다. 호텔에서 지낼 때 우리 예빈이랑 어. 그때 게시한 쉐딩인데 오늘 또 갖고 왔어. 벌써 1년. 어머. 1년동안 참... 야무지게 썼네? 그때 약간 힙핸 보인 거보이시 와... 이거 해림쌤 쉐딩이라고 가로나림 쩐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 게 들티나 아 자연스럽게 된다 어, 쉐딩 못하는 친구들 너무 강추 정말 자연스러워서 많이 많이 해도 얼굴 까매질일 없어 좀 멘트 좀 하세요 본인이 말하느라 들어갈 틈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 <웃음> 사진 찍을 때 턱주가리 투톡으로 나오면 돼야 안 돼? 안 되지 우리 홍현이 선생님 쉐딩법 써야 돼? 네. 아니지 알지? <웃음> <웃음> 다리를 꼬지마게요. 다리 꼬지마! 딱다리 꼬지마! 블러셔 있어? 있는데 안줄려고 왜? 그면. 씨발. 내 다리 만져. 코도 좀 빡빡 깎아줘야 되는데 아니 너무 인위적이지 않게. 나 이제 눈 화장이랑 입술만 바르면 끝이야. 나도야 메이크업 별거 없지, 나? 응, 나도 없어. 아, 배고파. 어떠해? 진짜? 돈까스 먹을 거야? 아니 여기까지가 돈까스 먹으니냐 그니까 뭘 돈까스를 2시간씩이나 처먹어 아니 2시간씩이나 기다려? 기다려야 돼? 2시간을? 어떤 내가 그 그래서 그 어제 에빈이가 갑자기 밀면 먹는다니까 먼저 가서 그걸 먹어보라는 거야 광안리까지 씨발 근데 무슨 후기에 2시간을 기다렸대 아니 근데 그게 오늘 주말이잖아 또 음. 주말은 또 존나 가막 3시간 되는 거 아니야 2시간 안 먹을래 이제 좀... 립밤을 <웃음> 들을 틈이 없다 진짜 <웃음> 그래서 내가 말을 <웃음> 못하고 있잖아 역대급 오늘 역대급 미모있급 코셔닝까지 마쳤고요 이제 눈화장이랑 입술만 바르면 돼요 오늘 메이크업 너무 과하지 않게 옆에 있는 애좀 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또 사진 망하거든요 지름길이야 망하는 옆에서 포근을 하시네? 니가 <웃음> 뭘알아 이거 괜찮지? 귀엽다 근데 이건 별로다 왜? 그건 난 너무 너무 뜰것 같아 페리페라 뮤트를 아는 느 근데 구성은 좋다. 하나 또 방가라도 있어가지고 괜찮지. 셀링 셀링. 그러는. 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로맨 베라드치 블플발바이처 이게 또 역을 뮤트 분들에게 환장하는 약간 그런 색상이라고 하실 그런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음, 해운대 거 가야 되는데 옷가게. 뭐? 카시나어왜 분날 들어가시나? 완전 핑크도 아님? 어, 네 약간 퍼플 느낌 같지? 아, 애미 나 미안해. 이미 졸였어 우리. 왜? 난다 했어도 데야 10시 10분에만 타면 돼. 그리고 기사님 비키라고 네가 발을 <웃음> <네가 말을 웃음> 빰! 테라 센슈얼, 이거 스파이글로시 어쩌고저쩌고. 저는 p 아 라이너 11호 리넨 베이지로 애교 한번 해줄게. 와 존대 맛심. 야 이거 오버립 있어. 이 위에 라이너 그릴 수 있는 거. 이거 뭔지 몰라? 한 다음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뭐야 그런 것도 있네? 그 다음에 <웃음> 블렌딩 해네가 알아서 우와 이거 진짜 괜찮았다. 괜찮지? 어 이거 9,000원밖에 안 해요 어디서? 올리브영? 올리브영 정보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? 너무 괜찮은데? 저는 이크업 끝났습니다 아, 나나 키스하고 싶은 사람, 여기 모여라 오셨네? 저왜 <웃음> 화장 좀 할게요 큰기네 리우 리우 <웃음> 클리오 아몬드업 그래 나도 얼치 일찍 끝났지? 대답이 없어 <웃음> 이게 누구니? 입술 만족해? 너무 만족해 어제 꼈잖아요 당신이 주셔가지고 페리페라의 틴메추에 페라가네 페라마 어, 근데 오빠는 그런 저기 저기 저기 뭐라냐 물광이 리얼 저거다 잘 어울린다 역대급 미모인 듯 아리따움 어쩌면 좋지 하여 존나 잘나 let's go, 레스 t s g 레스코 t 레스코아 블러셔 아, 어, 존나 진할것 같아 나한테 살짝 했어 진짜 살짝 어. 혈색을 주고파서 안 나게. 아, 좀 확실히 화장을 해야 된다. 사람은. 사람은 좀 하고 살아야 된다. 음. 아, 어. 그러면 빠이루. 알리우 아, 됐어.